안녕하세요 에스닉키친 입니다 오늘은 아주 심플한 발사믹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여름철에 콜드 파스타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상큼하고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발사믹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집에 남은 양파를 조금 다져줍니다 양파를 넣어야 조금 시원하면서 발사믹 풍미가 더 살아나는 맛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만 다져 주고요 그다음은 발사믹 비니거 4스푼을 넣어 주는데요 저는 조금 진하게 먹을 거라서 4스푼 을 넣었어요 3스푼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은 올리브오일 2스푼을 넣어 주고요 설탕은 반스푼 정도 넣고 다져준 양파를 넣어서 함께 섞어줍니다 이렇게 드레싱은 끝이에요 오늘도 아주 심플하죠 다음은 파스타 샐러드를 만들 건데요 저는 여름이니까 좋은 컬러풀한 보우타이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야채나 채소 준비해 주시는데요 저는 보우타이 랑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주고 싶은 채소가 있어서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준비했어요 이 야채들은 차갑게 먹으면 식감도 시원하고 좋아서 여름철 샐러드 재료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방울토마토 랑 파프리카 그리고 파스타를 넣어서 컬러가 너무 예쁘죠 네, 그 다음 냉장고에 한 10분 정도 넣어 줬다가 차갑게 해서 드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발사믹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요즘 오전에 한 번에 만들어 놓고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두 끼는 이 메뉴를 즐겨 먹고 있어요 아침에는 브렉퍼스트 메뉴로 커피랑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상큼한 맛의 발사믹 드레싱이 여름 더위를 좀 식혀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발사믹 드레싱과 함께 한끼 샐러드 메뉴를 만들었는데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